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활쟁이랑 이제 광기에서 총이랑 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영상은 활쟁이 공략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근데 활쟁이 분들도 이제 특성을 광기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활을 들고 광기를 들어도 되냐 어, 아니면 총을 들고 야성을 들어도 되냐 뭐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이 뭐지? 페널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키에이진 원거리 무기가 두 종류가 됐어요. 예전에는 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총 산탄총 요거랑 활이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활 같은 경우에는 어, 야성 특성에 특화가 된 무기고요. 어 산탄총은 광기 특성에 특화된 무기예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을 들었으면은 야성 특성을 사용하는 게 좋고. 산탄총을 들었으면은, 광기 특성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주특성으로. 근데, 서로 이제, 어, 산탄총을 들고 야성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활을 들고 광기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효율이, 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효율이 왜 떨어지는지에서 우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활쟁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항상 거리 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거리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 여기 보시면은, 야성의 어, 세 번째 특성의 정밀한 사격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어, 활 착용 시 야성 원거리 공격 기술의 0점을 30m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0점에 가까워질수록 원거리 기술 피해율이 최대 30% 증가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적하고의 거리가 3 0 m 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딜이 세져요. 보시면은 어요거는 정해라서 조금 데미지가 좀 어, 적게 나오네요. 자가까이 웃어서 때리면은 어 4만이 안 넘죠. 어 3만 9천, 데미지가 한 3만 8천, 3만 9천 이렇게 뜨죠. 근데 거리가 점점점점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계속 올라요. 어. 그래서 30m에 가까워지면 은 어, 거의 이제 5만, 어, 4만, 9천, 5만 이렇게 뜨잖아요. 어,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활을 들고 이제 야성을 쓸 경우에는 어, 상대방하고 거리가 멀수록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설명해 보시면 은 활착용시라고 돼있어요 즉, 총을 끼고 어, 때리게 되면 은 거리에 상관없이 데미지가 일정해요. 원거리 기술 피해율 30% 증가 요 옵션 패시브를 어, 적용을 받지 못해요. 총을 들고 야성을 사용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야성을 쓸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활을 들고 야성을 쓰는 게좀더 어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활을 들고 광기를 쓰는 경우에는 또페널티가 존재해요. 활을 들고 광기의 스킬을 쓰면은 어 모든 스킬이 다 단타로 들어가요. 스킬 설명에 보시면 은 보면 산탄총 착용시 최대 3명에게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서 세번 적중 가능 요런게 적혀 있어요 다 거의 이제 웬만한 스킬들이 어그그 그 말은 어, 산탄총을 끼고 이제 광기 스킬을 사용하면 은 적하고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여러 번 때려요 스킬 한 번에 근데 대신 활을 끼고 어, 광기 스킬을 사용하면 단타로 들어가요 보시면은 한 번씩 들어가죠. 한 번씩 근데 여기서 총을 끼고 쓰게 되면은 여러 번씩 들어가요.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네.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들어가죠. 어, 데비지가 그래서 어 아무래도 활을 들고 광기에 요런 스킬들을 쓰면은 어, 산탄총보다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어, 광기 특성을 드는 이유는 어, 일반적으로 이 파열사격 지진 때문에 그래요. 파열사격 지진이 어, 효율이 좀 많이 좋아요. 원래 어, 활쟁이는 이제 범위 스킬이 적고 이제 중앙, 이제 중앙 전쟁을 할 때, 쟁을 할때 중앙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곽을 돌면서 한 명씩 1.4 해가지고 자르는 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파열 사격 지진을 들게 되면은, 어, 중앙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아져요. 어 활쟁이라도 해도. 왜냐면 요거는 이제, 총을 끼든, 활을 끼든, 어, 뭐, 뭐이게 타격수가 증가되거나 이런 옵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무래도 어 활쟁이분들이 좀 쓰기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요 스킬 하나 보고 활쟁이분들 관계를 많이 쓰세요. 물론, 뭐, 다른, 요런, 디버프 스키들도 잘 활용하면 좋긴 한데, 어 거의, 거의, 드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요, 파열사격 지진을 좀 알아, 알아보자면, 파열사격 지진은, 어, 이제, 전방에 폭발을 일으켜서, 어그 폭발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히거든요. 근데 그 폭발은, 어 대인 피해죠. 쉽게 얘기해서 전숙이라고 말하는거 있죠. 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요. 어, 그리고 물리방호도를 일정 부분 무시하고 어, 폭발은 뭐 회피 이런게 안떠요. 무조건 적중을 해요. 어, 그 대신에 치명타 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5미터 이내 최대 20명에게 최대 체력의 8%의 피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어, 원거리 공격력 혹은 뭐 민첩 이런 게 수치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딜 수치를 계산을 해본 건 아닌데 어 다른 직업군이 드는 것보다는 팔딜이나 어 아니면 이제 민첩 원공에 관련된 이제 직업군이 쓰는 게 딜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 범위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어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광기에 대해서, 뭐, 스킬 조금, 뭐, 어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광기 같은 경우에는, 어 스택을 유지하고, 이제, 어 스택을 쌓아서, 한 방에 터트려서, 어, 딜을 넣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광기의 기본 스킬이 연속 사격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쓸 때마다, 이성 수치가 이렇게 쌓여요, 60까지. 그래서, 이, 꽉찬 상태에서, 어, 광기의 탄환, 탄난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택이 터져요. 그래서, 이동속도 30%를 받을 수 있고, 물리방어도 어, 3500. 어, 그리고 지속시간은 20초인데, 요 지속, 지속시간이 닿는 도중에, 광기의 탄환을 다시 사용하면 조금씩 차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게 조금 조금씩 차가지고, 어, 이론상 홀로 유지를 할 수는 있어요. 어, 이론상 근데 이제 다른 거 컨트롤 하면서 이것도 계속 사용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20초 지속 시간이 20초인데, 20초보다는 더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 분이 어, 질문을 이제 유튜브 댓글에 질문으로 해주, 해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제 그분이 질문을 줬던 내용은, 어, 광기의 기본 스킬 있잖아요. 연속 사격. 요게, 타겟팅 된 대상한테만 날아가진 않아요. 요걸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은, 산탄총 착용 시, 최대 3명에게,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서 3번까지 적중 가능하고, 타겟팅 대상 된 요, 한 명, 제외하고 두명에게 더 이제 때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랜덤하게 3 명이 들어가요 데미지가. 예, 재밌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정예용 훈련 훈련용 허수아비 정예 훈련용 허수아비에게 타겟팅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안 맞아요. 이제 스킬을 써보면은 뒤에 얘가 맞을 때도 있는데 뒤에 막 다른 애들한테 총알이 날아갈 경우가 있죠. 그죠? 요 다른 애들이 주변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팅으로 한 명을 죽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다른 애가 있으면 다른 애한테 막 총알이 날아가거든요. 봐봐, 막옆 옆쪽으로 나가잖아, 총알이. 그래가지고, 어, 난얘 죽이고 싶은데 막 옆에 있는 막 때리고 있고 막 그래요. 어, 그래서 요거를 좀, 그, 꼭 하려면은 계승자의 스킬에 어 이제 불꽃을 찍으면 되긴 해요. 어 이제 불꽃은 이제 그 범위 스킬을 단일 피 단일 대상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데미지가 약간 올라가요. 그리고 어 최대 타격수가 아까 전에는 3 번까지였잖아요. 이거 두 번까지로 내려가요. 대신에 요걸 들면은 안 좋은 점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걸 안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기는 이제 스택을 쌓아서 스택을 터트리는 형태로 이제 박물을 챙길 수가 있는데, 요게 여러 명한테 여러 번 타격을 하게 된다면은 이 스택이 굉장히 빨리 쌓이게 돼요. 어, 근데 단일 타겟에게 두 번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 스택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오래 걸려요. 연속 사격 일반이나 아니면 번개를 찍으면은, 어, 스택을 쌓는데 한 총, 총한 세네번만 쓰면 돼요. 한 여섯 명, 여섯 명 정도 모여있는 데서 한 세네번만 쓰면 스택이 한 60까지 그냥 쭉 차요. 근데 불꽃을 쓰게 되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심지어 야성의 연속 속이보다연속보다 사거리도 짧아요. 22미터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어, 불리하다. 차라리 요걸 쓸 바에는 활 들고 야성에 불꽃 연소를 쓴다. 어, 불꽃 연소는 훨씬 더 사거리도 길고, 어, 1.4 하기도 좋고, 어, 공속, 뭐, 물론 뭐, 거리에 따라서 추가 판, 뭐, 추가 피해 뭐, 요게 있지만요, 어, 활 자체가 원래 공속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 분께서, 어, 총알이 자꾸 빗겨서 나간다. 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총쟁이는 좀 갑옷의 유형에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활쟁이 분들은 다 죄다 가죽 갑옷만 입고 있잖아요. 어, 그 이유가, 가죽 세트 효과에, 어, 활 공격 기술범위 3m가 증가하는 이제 옵션이 달려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쟁이는 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 딜량 상승의 기대값을 높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3m 증가가 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죽을 무조건 입어요. 왜냐하면은 아키에이지에 있는 뭐 초승돌, 뭐 장비 옵션 뭐 모두 다 뒤져봐도 활 공격 기술 범위를 3m 증가시켜주는 옵션은 없어요. 진짜 이게 완전 유니크한 옵션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활쟁이는 가죽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가로로 보시면 광기능력기술은 제외라고 적혀있잖아요. 저기 적힌 것처럼 총을 들면 은 어, 가죽을 입어도 총기술의 사거리가 3m가 증가하지 않아요. 더구나 총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 적과의 거리를 벌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어, 타격수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딜이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꼭 가죽을 안 입고 뭐 판금을 입는다든가 뭐 이런 다른 이제 방호구를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점은. 갑옷의 등급에 따라서 세트 효과를 얻는 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태초 등급이어가지고, 태초 이제 세트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가죽 태초 세트 효과는, 보시면은 모든 기술 피해율 및 치율이 유13 13.1% 증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어, 천옷에도 있고, 어, 판금에도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어, 천옷이랑 판금이랑 가죽이랑 약간 조금씩 수치가 달라요. 어, 저기 기술 피해율이 제일 높은 건 가죽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딜러들은 웬만하면 가죽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저 기술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가죽을 입으라고 하는 거고 어 판금은 한 5% 정도 되고요. 어 천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어, 태초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죽을 입으면은 딜이 가장 좋긴 하죠. 뭐 그런 점까지 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 장비 세팅할 때아 나는 어떤 방어구 유형으로 가야겠다 그런 걸 이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차이점을 또 이제 어,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무기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 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속성이 관통이에요. 관통 속성이고 산탄총 같은 경우에는 파괴 속성이에요. 방어구 재질에 따라서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활은 관통이잖아요. 관통은 천. 천 상대로는 어, 추가 데미지가 상이고 판금 상대로는 하에요. 근데 파괴는 어, 가죽 상대로는 어, 하고 판금 상태로는 상이에요. 즉이 말은 활을 어, 들었을 경우에는 천옷을 입은 사람을 굉장히 쉽게 죽일 수가 있고 산탄총을 들고 있을 때는 판금을 입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어, 추가 데미지를 많이 입힐 수 있어요. 근데 판금은 상대적으로 물리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어, 솔직히 어, 활쟁이가 판금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판금 입으신 분들을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추가 피해도 많이 안붙고 물리방어도 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판금에 대해서 이제 추가 피해가 이제 높게 묻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잡는게 더 수월한 편이죠 물론 뭐 저처럼 저처럼 활을 들고 광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총을 들고, 야성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어,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헬쟁이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콤보가 BPP충이라는 거잖아요. 어, 이제, 조준사격을 키고, 어, 표식을 달고, 빛, 비의 화살 세번 쓰고, 충격 화살, 요렇게, 요게 기 기본 콤보잖아요. 근데, 요거를 총을 들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똑같이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활에 비해서 공격 속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어 무기 자체의 공격력이 높게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DPS로 따지고 보면은 어 얼추 비슷하지만 그 무기 자체의 깡 데미지가 높아요. 어 그래 가지고 BPP 총을 쓸 때는 어 이 정밀한 사격의 효율을 못 봤더라도 활을 들었을 때 데미지와 거의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은 깡 데미지가 높게 붙어있어요. 근데 여기 비의 화살의 설명을 읽어보면 은 해당 기술은 치명타율이 100% 증가 어저 말은 즉 그냥 어 모두 치명타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깡 데미지가 높으면은 치명태율이 이제 무조건 들어가서 데미지가 뻥튀기가 돼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비비 충 자체가 공격 속도가 뭐 빠르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유리한 스킬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편이고, 어, 빨리 나가는 편이고, 휴식 달고 비비비 충 어, 활이랑 썼을 때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냥 뭐 2초 이내로 그냥 바로 들어간 스킬이라서. 홈을 들고 광기를 쓰는 경우에는 이 BPP 충으로 이제 한명 자르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어, 왜냐면은 어, 단일 대상 딜로는 BPP 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어, 단일 대상 딜로는 그래서 광기 분들, 뭐 광기 딜러 분들은도 뭐 딜러 분들도 민첩 제 능력치를 챙기기 때문에 원공도 어느 정도 나오실 테고 그래가지고 어 요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활쟁이가 광기를 들고 파열사격 지진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처럼 총쟁이도 야성을 들고 비비비충을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런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은 총쟁이가 야성 들면 은 사명은 꼭 들어야 되냐? 비충의 기본 콤보가 표식을 달아야 되는 거라서 능동적으로 하려면 은 야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표식을 달고 빛의 화살을 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다른 활쟁이나 뭐 다른 원딜러가 있다면은 아마 1.4 오더가 나왔을 때 표식을 달아 줄거예요 어, 다른 사람이 표식을 달았을 때는 그냥 바로 빛빛빛충만 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요 사명의 특성에 뭐 다른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들어도 뭐 오늘 결론은, 어, 활을 들고 광기를 사용해도 충분히 좋다. 반대로, 어, 총을 들고 야성을 사용해도, 어, 쓸만하다. 다만, 어, 본래 특성대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져요.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 활이랑 총이랑 이제, 어 하나씩 어, 성장을 시켜놓고 어,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끼는 것도 좋아요. 어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 갈무리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총 들었을 때 특성 이렇게 저장해 놓고 활 들었을 때 특성 이렇게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해서 어쟁을뭐 뭐 사람이 많은 떼쟁을 한다라고 하면 총을 들고 하시는 게 좋고 어, 소수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활을 들고 하시는 것도 괜찮구요. 어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총 하나, 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하시는 걸 추천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좀 어, 어, 어.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